안녕하세요 여러분 대결정구입니다 옛날 먼 옛날에 진호 게임즈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게임 하나를 만들었고 그 게임을 데빌리언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그게임은 악마의 손인 한 게임이 버블리싱을 맡기로 하였죠 하지만 세상은 수면제3의 카피 게임이라면서 까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김치불로라는 별명까지 붙어가며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지가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굴의 개발자들은 손가락질 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게임을 업데이트 하였죠 옆동네 엘린의 초대박 흥행을 보고 씹덕 캐릭터도 만들어보고 간담회에서 김치블로라는 이름답게 김치를 나눠주는 존나 웃기면서도 뭔가 짠한 마케팅을 보여주면서 게임을 열심히 살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겨운 김치동고쇼에도 불구하고 게임은 단조로운 게임성과 최적화 덕분에 결국 2015년 서비스를 종료하였죠 그렇게 데빌리언을 말아먹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진호 게임즈는 어느 시퍼런 회사에게 인수합병을 당합니다 이후 그들은 회사명도 개조당하고 데빌리언 모바일도 엘린까지 콜라보하며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게 그지 없었죠 결국 진호 게임즈는 데빌리언이라는 ip를 포기하고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뭐 비록 전작에 있던 최적화 문제를 배틀그라운드까지 가져왔지만 존나 웃긴 김치 마케팅으로 시작해서 김치게임의 최고봉을 찍은 진우게임즈 아니 이젠 법지 주식회사 비록 최근 들어서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김치게임의 최고봉이라 부를 수 있는 배틀그라운드 아마 본인들도 몰랐을걸요 자기네들이 전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게임을 만들지 아마 데빌리언 제작할 때만 해도 꿈도 못 꿨을거야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